NOOOOO 엄청 또 약간 지릿지릿한, 맨달 뭐 영상이 지리고 왜 계속 지리인지모르겠는나난또 지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팬티를, 예보를 준비를 해야 돼. 어, 뭐형 채널만 보면 팬티가 자꾸 빨래가 많이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혼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감안을 하고 오늘 초살 택을 하나 보여줄 텐데 지난 생방에 내가 이제 각성모노 택을 여러 개를 리뷰를 했다. 그지 그래서 그거 이제 편집물이 하나씩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일 텐데 사실 그 생방 제일 마지막에 딱한 판만 보여줬 친덱이 있거든. 자, 그거 오늘 이제 편집본 간다. 이 말씀이죠. 자, 뭐선 덱이냐? 바로바로, 짜잔, 요런 덱인데. 시나리오에 한번 들어봐봐봐. 일단, 그리드 때문에 상대 방어 관련이 무려 40%가 깎여있단 말이지. 거기다가, 우리 각성 모노가 뭘 깎노? 시저치방 30%를 또 깎는 효과를 부여하지. 디버프를. 그 상태에서 서브에 당근 사장님도 괜찮아. 당근 사장님은 개성에서 깎아내기 때문에 중첩이 되고. 어쨌든, 근데 형은 뭐 그냥 무난하게 라반을 좋아하니까. 공격 관련이 올라가서 치피, 치확, 공격력, 관통력까지. 지금 막 딜뽕 느껴지지? 그 상태에서 킹 일단 첫타를 때려. 이것만 해도 벌써 치명이 빵빵 터지겠지. 근데 이마가 첫타를 때리면 어떻게 되노? 주는 피해 25%, 25가 증가되게 되겠지. 그 다음에 뭐가 나간다? 치피 2배 세기 쫙쫙쫙쫙쫙 분쇄기로 갈아뿌거든다 죽어. 자, 정규전 숙제 빨리빨리 하기 참 좋아. 아 정규전도 좀 보고, 정예전에서 좀 영상미도 좀 살려야 되니까, 더 충격적인 장면도 많이 좀뭐 보여줄 테니까. 어, 이거 뭐고? 제 잠깐만 이판은 이 여러분 좀 감안하고 봐야 이판은 지금 못본척해라못본척해라 하필이면 연반을 만났어요 자 연반은 금살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거랑 좀 달리 해볼게 하필 첫판이 연반이라고 연반 목숨 바로 노려봐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웃음> 이게 이거는 못본척해라이이 이, 이 판은 안 죽을 거야 엄청 단단하거든 싹싹싹크싹싹오싹 아, 아안 되네. 야, 이게 또 AI가 또 방송을 안 해. 어, AI가 아니면 어떡하지? 어, AI 아니다. 야, AI 아니다. <웃음> 괜찮다. 이거 오늘 영상각 괜찮네. 자, 처음에 지금 바 때려놨잖아. 개선이, 계산이 들어있던 거야, 이게. 이게 원래 형이 쓰려고 하는 초살의 공식이다. 이 말씀이지. 봐봐봐. 빡! 빡! 이거는 좀 그만, 그래도 다른 거치즈치방다 깎고 다, 다 받은 거야. 이 상태에서 주피 25%까지 받았고, 야, 연반이 터지는데, 그 다음에 슉, 부부부 슉, 슉, 빡, 샥, 샥, 오! 어못 죽였나? 어. 아서, 임마, 성물 발동돼서 살았는 거야. 야, 테리 뭐가, 니가 살았네? 야, 연반을, 쉐리, 이렇게, 어? 첩터는 연반을 하도 세게 때리나가지고, 연반이 뭐, 지가 뭐, 도발 끌고 해봤지만, 우리 전체기다 쓰러보는데. 자, 정말 필살기 준비하고, 뭐, 도발 끌었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 거야, 니가. 이거 할수 없이 내가, 요거는, 순서를 조금 달리 하는 수밖에 없겠다. 렇게 할게. 주피는 못 받아요, 하나는. 요건 쭉피 못 받았다. 바바바바바바! 크닭 7만 천. 난 단단히 단단하네. 그래도. 자 쇼. 호조료료료료저어이 사. 야 잠깐만. 사 사냐 이거를 설마? 저 쭉피까지 받았어. 이번에 간데 이거 못 견딜걸. 못 견딜. 크룩슈. 어. 지금 이제 크랙슈 치면서 흡혈 조금씩 해가지고 겨우 견뎠다야. 야 이거 봐봐, 이마이 전체 의간격 필살기 만만하진데. 역시, 연, 연반 인간댁이, 저, 아서부터 지겨야 돼, 사실. 아서 저자석이 인간들 피를 끌어올려가지고 말이야. 어. 그래서 단단한 거거든. 치바라고, 막 오! 아, 내 손이 바빠진 거 지금 실화냐? 잠깐만. 아, 자존심 상해. 내가. 첫번부터 내가 지금. 어. 와, 내가. 테리보가드, 필각 해봐. 필각 해봐, 임마! 너 필각 못하면 끝난다. 체크메이트다. 아이, 고민하네요. 석고, 이거, 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고. 자, 받아라. 이압하고, 이제, 라이징 테크 올 텐데, 뚫어보세요. 어, 와봐! 오! 오, 어, 못 뚫었지? 하피 <웃음> 증가시키고요. 백폭탄 들어갑니다. 아, 내가 지금 시작부터 이렇게 질질거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다니, 오늘. 네, 여러분, 영상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오늘 영상 이제 초살댁 맞아요. 초살댁 맞고, 처음부터 연반댁을 만나서, 이렇게, 찍자. 연반에 사람, 살아... 오, 안 죽었다고? 와, 씨, 야! 뭐다 해봐, 진짜! 어, 아 잠깐만 아냐아니야자 아니야, 아니야. 결투에 들어가면 그렇지 보통 이런 어떤 약간 공격적인 이런 데이 요즘 대세거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로 이제 한 명을 살상할 수도 있어요 1인기 써가지고 근데 오늘 우리 어떻게 한다? 요렇게 간다 봐봐 자 이거 충분히 개성으로 다 깎아 놓은 상태에서 첫 번째 타격만 해도 자 정규 기준 8만 나왔고요 자, 주피 2 5까지 증가 돼가지고 9만 5천 나오고 착! 흥색이추추추추추추추추 봤나? 이야 개간지는 안뿌린는데한 명이 딱 살았네 어. 어, 야, 야! <웃음> 초살땡 맞제. 시작하자마자 초를 다 두어 상대를 KO 시킨다. 이것이 바로 초살땡이다. 자, 다음 운 경치들 갑니다 정규는 초산의맛이지 어, 정규를 약간 숙제의 느낌좀 있잖아. 이제는 뭐, 이렇 숙제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한 주에 챔피언 1은 해놔야 된다. 다이아 60개 짜리는 찍어놔야 된다. 요런 약간 숙제로 난좀 다가오거든. 평소에는 랭킹 전하고 놀지 이런 거안 하거든. 자, 맞아. 조자 저자자 자, 좀 어, 안죽는거 아니지? 자, 가자. 촉촉촉촉 믹서기를 막갈아푸는 거야. 자꾸 한 명이 사네. 오늘 영상. 수고한 야. 수고한 야첫 턴에 두명 그래도 뭐 지지그릴 서포트 하나 남기고 두명 갈아보면 그만 하고 싶다 원래 어자 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두 여기에서 또 옛날에 또 악플이 또 떠오르네 <웃음> 리액션이 좀 과해서 미안합니다 사람이었는데 내가 리액션 AI처럼 나왔어 어. 미안 미안 어? 약간 아무래도 뭐 재밌게 어 자 요대 요덱은 아닌데 마왕에다가 빙결에다가 해머리나 빅몰 뭐 이런 덱들도 요즘 좀보이더라엄청사는 괴롭히는 덱이지 자 그런데 괴롭힐 수 있다 없다? 괴롭히기 전에 우리가 싹을 자른다. 괴롭혀 보시겠습니까? 빡어 피난선수 있다 어 여러분 패가 좀잘끊 붙는데 오죠 오죠 오죠 오죠 시가자어 자 갑니다 축. 닉슨 어? 뭐고 이거? 안 죽네? 아 우리 길드원이구나 야 우리, 기, 우리 기론이네 우리 기론이시고 일단 킹 입장에서 다 역속이기도 했고 킹두번 치다가 얼어붙고 뭐가 이렇게 조금 빡. 어. 방어 관련을 아니, 네. 빨리 조심시키려고 뭐 AI네, AI 하는 짓이 AI야. 우리 기론은 이렇게 판단이 안 좋을 리가 없어. 그지? 가장 마음에 거슬리는 마왕을 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전체기에서 제거되면 좋겠는데, 안될 수도 있어. 차, 차, 카도. 자, 요거로톡던이라 네, 톱. <웃음> 아, 또 기론을 찢어버리고, 또 내가 이렇게... 이렇게 기뻐하면 안 되는 데뭐 이게 또 영상미가 여러분 좀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자, 핵폭탄 <목소리> 들어갑니다. 어, 살았네? 핵폭탄 먹고 살았어. <목소리> 야, 우리 <목소리> 늑대마일. 탄탄하다. 늑대마일 기론. 자, 이렇게 찍기고 있고요. 이거 영상 찍으면서 숙제 다 해간다, 야. 어? <목소리> 지금 이쯤 되니까 이제 이미 여러분 팬티가 좀 문제가 생겼음을 지금 직감했을 거야. 팬티 조심들 하고. 아,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에 투급들이 이렇게 낮은가 싶을 텐데. 분규칙이 초각성 능력치가 미적용된다. 그리고 또한번더 이규칙을 해서 투급이 낮게 나오는 거고. 사실은 상당하죠. 이번에는 이렇게 해 보자. 지금 하필 모노코 두장 떴거든. 모노코 두장 날려볼게. 자, 슉. 조조승이면서 주피진가? 주피진가? 주피진가 됐고 슉. 믹삭이 쭉쭉쭉쭉쭉. 비스칵 쿠한번더 슉. 아, 인내율 증가가 지금, 촤가닥차가닥 와. 저게 코인 들어올 때면 인내율 증가하고 해가지고 암밀 살았대. 암밀 피우만큼 있었다. 우리 탱커 하나를 잡았네. 탱커 하나를 잡고. 자, 이거또 치유까지 있어가지고 빨리 꺾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거든. 자, 그당, 자, 그당. 어, 뭐, 다 끝났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하나 더 해라. 어. 허허허허허허허. 오, 중지 마봐. 이 가야지. 와, 착, 그 야, 이렇게 끝나지? 이제 정규전 딜이라서좀 딜이 시원하지 않아서 지금 아직 팬티가 뽀송뽀송한 친구들도 있을까요? 그래서 어, 마지막 판은 정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템빨의그 미친 딜까지 구경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착, 착. 끝난다 이건 빠끄다 어, 가자 넘어가자 에? 정해로 가보자 투급도 나쁘지 않죠 투급 빠지는게 사실 모노를 풀업 했다면 훨씬 더 투급도 잘 빠지고 더 좋았을텐데 하여튼 필살기 1렙 모노도 요정도 활력할 수 있다 요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폐가 잘 안떴어 오히려 이게 좋아 폐가 너무 잘 떠도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폐가 안떴을 때도 초살이 가능한가 가보자 부시 부시. 어이씨, 자 20만 바로 첫 번째부터 20만 터지고 쵸쵸쵸쵸쵸 23만 8천 자 믹서기 가동 쵸쵸쵸쵸쵸 와그라우 야봤나 어디 갔어 다형 방업 좀 멋있었냐 평소에 그쫙이칼날에 더는 느낌 좀났나확세이 그냥 초그다에 잡아쳐 잡아지프지 바로 이 정도다 자1인게 한번 보자 샥샥빡시고 15만 7천 정도에서 개성 뽑았는데, 야, 정말, 지 혼자 반사판 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인가 뭔데? 최선을 다하지 마라! 어디서 반사판을 들고 오빠를 지금 막 그러고 있어? 자, 반사판요? 반사판은 우리가 흡수할게요. 빨아붓 보고, 그것까지 보태서! 빡! 하말 자식아! 어디서? 오빠한테 자식이요. 어?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초살댁 하나 소개해드렸지. 진짜 말 그대로 초살댁이죠. 어. 빨리빨리 빨리, 결투가 빨리빨리 빨리 되고 숙제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갖출 수 있는 분들은 창고에서 써 보면 정말 괜찮은 느낌입니다. 예뻐 구나 몰라볼 만큼